아, 어, 네네. <웃음> 어, 해주세요. 네. 여기서 꼬리를 지내려 세우고 이거를 비에 대해서 이렇게, 네.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. 네. 이 말했듯이 비는 무상물이고 꼬리를 지내려 세우는 건이 동물이죠. 네. 동물. 네. 네. 네. 그러니이 무상물을 동물을 그러니까 아, 을 네, 사립범을 네, 법을 볼수 있어요. 아, 네, 네, 이해 갔어요. 네. 그러면 선생님 지금 3년 같은 경우는 그왜 1, 2년까지는 네. 비 내리기 전의 모습이라 고 그러셨잖아요. 네. 3년은 어떤 거예요? 어떤 상황인 거예요? 어, 이제 비가 네.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, 네, 이제 비가 아, 번 내리기 시작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